별 나를 걸 없이 똑같은 공기 똑같은 침대에서 보이는 천장까지 다 너의 반반 반의 반의 반도 채워주질 못하네 채워지지가 않네 Yeah. 단 너의 반반, 반난난난이라도내난난난더라면 이렇게 난떠있난 않을텐데 뭘까? 어딜까?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지난난난난난아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이젠 이런 기다림이 더 익숙해진 것 밤 속에 똑같은 사랑 노래가 와닿지 못해 나의 밤속속 생각이 이무많 많네 마음엔 구멍이 있어 그건 뭘로도 못 채우는 개 난 지금 가라앉는 중인 걸 내보 난 바다 속에서